안녕하세요 감기에 걸린 홍밥입니다 목소리가 아주 듣기 안 좋은 소리가 나는데 그래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며 오늘은 영국 생활을 하면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외국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은 힘들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몸이 아플 때 그럴 때 제가 어떻게 극복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봤을 때 이제 슬럼프가 오는 시기는 집에 가고 싶을 때 슬럼프가 많이 옵니다. 전 어떻게 하냐면요. 전 그냥 한국에 잠깐 갔다 옵니다. 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막 내가 너무 몸이 아프고 집에 가고 싶고 엄마 너무 보고 싶고 이러면 그냥 집에 잠깐 갔다 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YMS 비자의 이제 좋은 점중 하나가 그 비자 시간 시간 내에는 내가 영국 입출국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짧게라도 뭐 일주일 뭐 이렇게라도 잠깐 집에 갔다 오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에 가서 친구들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러고 잠깐 오는 거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 역시 여행만 한게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슬럼프가 왔을 때 여행 다니기도 귀찮겠지만 은 그래도 그래도 좀 새로운 경험을 좀 해보려고 혼자 계획도 짜고 하면서 하다보면 좀 이제 산만해져 정신이 그러면서 어 내가 왜 힘들었는지도 었 기억에서 슬슬슬슬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역시 친구가 필요하겠죠 역시 한국이든 뭐 외국이든 뭐 어디든지 간에 친구가 없으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생활에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 친구가 없기 때문인 경우들을 저는 되게 많이 봤었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나는 원래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잠깐 그 중간에 옮겨간, 그러니까 집을 옮긴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가 많이 없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 사귄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어 친해져도 사실 어렸을 때막 같이 막 동고동락했던 그런 친구들의 느낌은 아니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영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세침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영국인하고 친구 되기가 좀 어렵다란 얘기 많이 이제 하고 어 듣기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경험에 의하면요 확실히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느냐, 마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사람, 사람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웃음>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그 사람도 거부하기 힘들거든요. 계속 그렇게 내가 만약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먼저 좀, 어, 대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면, 막, 뭔가 얘랑 나랑 그런 얘기를 나눌 만한 사이는 아닌데 싶은 친구더라도요. 한번 털어놔보세요 그러면은 의외로 되게 그 상대방도 마음을 놓고 편하게 자기 얘기를 해오고 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저는 새로 사귄 친구들이라도 만나서 열심히 수다 떠는 거 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음식입니다. 네, 슬럼프에 빠졌을 때 확실히 이제 식욕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전 특히 나중에는 막 그러니까 영국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이 워낙 신선하지가 않으니까 막 슈퍼에 가도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맛없다 저것도 맛없다 빵이 왜 이렇게 건조하냐 뭐 투덜투덜 거리는 투덜이가 되어 있었었는데 음... 그러면 안 되고요. 나름대로 어, 거기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맛있게 요리해서 친구들하고 나눠먹고 그런 자리들을 여러 번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으로는요. 워홀 뭐 오시기 전에 분명 내가 뭔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와서 그런 것들 리스트가 있다면 그런 리스트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 만약에 없었다면 그런 리스트들을 하나씩 이렇게 내가 한번 적어보고 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과연 이걸 이뤘나 여기 와서. 한 1년 반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그대로 지켜준 게 그렇게 거의 없더라고요. 하지만 어, 역시 확실히 인연은 짧아요. 어, 긴것 같지만 사실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지켜진게 있다면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우쭈쭈쭈쭈 하면서 어,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빨리 쾌차에서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